머니라벨은 처음 듣는 단어라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우리 사회에 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감은 오실 거예요. 워라벨이 일과 삶의, 삶의 균형이었다면 머니라벨은 머니 n 라이 and l 돈과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 균형점을 잘 만들고 안정된 삶 속에서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와 시간 자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경영과 자기 경영을 동시에 잘해야 하는데요. 저의 첫 번째 책인 부자는 내가 정한다 에서는 동경영을 중점으로 다뤘다면 두 번째 책 머니라벨은 자기 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자기 경영 관점에서 풀어내면서 삶이 힘겨운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고 10년만에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 기, 비법을 알려주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계발서라 함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강압적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 자기계발서들은 관점이 타인 중심이라면 머니라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계발은 책을 읽는 독자 중심입니다. 누군가의 성공담을 듣고 내가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100%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하지요. 그리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고요.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본인에 대한 실망감만 커지고 자존감만 낮아져요.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초점을 나에게로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알아가며 나를 예쁜 돌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머니라벨이 말하는 자기 경영이에요. 매사 나를 성장시키는 기준 혹은 잣대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이기에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자기 경영을 즐길 수 있답니다. 부자는 내가 정한다에서는 맨 땅에 헤딩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도 경제자유인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연장선으로 이번 머니라벨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고단한 삶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이 마흔을 기점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삶의 힘겨운 무게를 짊어지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세상이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 느껴지는 분들, 과거도 미래도 아니 현재,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시는 분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잘 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현재를 충실히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지요. 현재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고 그 속에 지금 행복하기 까르피에데미 삶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같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삶에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 힘겨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구여행을 하고 있어요 걸어온 시간들 덕분에 여러분도 누구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수 있다고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끝으로 독자분들에게 까르페디미의 메시지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선한 가치를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